밴드로 전신운동 해볼게요. 한 다리만 포인플렉스부터 시작하세요. 2 그렇죠. N3 길게 뒤꿈치 4 뒤꿈치도 밀고 5쭉 N6 7 2 8 6 7 9 12 7 8 0 2 2 자 반대발로 발끝에 테라밴드 감싸 잡고요 똑같아요 포인플렉스 임둘후 뒤꿈치도 후2쭉 하시면서 복부에 길게 위로 쭉당겨주는힘 같이 쓰시고 5 길게 6 2 7 2 8 2 9 2 10. 그렇죠. 자 이제는 두 다리 걸고요 그 상태 그대로 포인플렉스 그대로 인후앤 뒤꿈치도 후앤투 똑같이 열번앤 쓰리 길게 앤포 허리 뒤로 눌리지 않게 복부 세워서 띠 식스 앤띠앤 세븐 n 8두 n 9두 last 10 n 그렇죠. 자, 이제는 바이세컬 그 상태로 90도 발꿈치 거기에서 바이세컬링. 한숨 쉬면서 후. n 이것도 10 times 2. n 그렇죠. 3 n 손목 꺾이지 않게요. 4 n 들 호흡하시고 5두 And s 팔꿈치 위치 변하지 않게. 7, e v e n Two. Eight. Two, nine, two, ten, 옳지. 자, X자로 잡아주고요. 럼보이드. 그대로 팔꿈치를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t w a 이것도 열 개. t 둘 팔꿈치가 너무 몸 뒤쪽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등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팔꿈치가 뒤로 갈수 있어요. 갈수 있지만 지그시 벽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Two more, a n d nine, two last ten, and 바이셉부터 다시 반복해 볼게요. 똑같이 열 번씩 할게요. 바이셉, end 그렇죠. Two and t h r e e and t Four and 가능하시면 당기는 속도와 놓아주는 속도가 일정하게 해보실게요. 후 and, 2. 8 and, 2. 9 and, 2. 10 and 럼보이드 그대로 나란히 뒤로 팔꿈치들 어깨선상까지만 가셔도 돼요. 너무 뒤로 나가지 않게 어깨 계속 옆으로 쇄골 옆으로 넓게 유지하세요. 시선 정면 보시고 계속 6n and 7n and 손목 꺾이지 않게 8n 9n 10n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11자 그대로 잡고요. 테라밴드 잡은 상태에 손목 꺾이지 않게 몸통 롤다운 천천히 내려가실 거예요. 네 타임즈 들어갈게요. 후. 머리까지 내려가시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턱부터 부드럽게 체스트 리프트 업 이어서 롤업 앤 허리 쭉 길게 폈다가 다시 꼬리뼈부터 부드럽게 롤다운 다리 길게 밀어주세요. 앞으로 뻗으면서 밀어주세요. 그렇죠. 다시 앤후 부드러운 가슴 몸통 부드럽게 롤업 두 번만 더요. 엔들 후, 어깨 기멀어지시고요. 손목에 또는 팔에 너무 많은 힘을 잡지는 않게. 지그시 잡아주세요. 마지막. 엔들 후, 쭉. 올라와서 한번더 하실게요. 옳지. 한 번만 더. 엔들 후, 쭉. 내려가는 것까지만 하실 거예요. 내려가는 것까지만. 그렇죠. 네, 누워 계실 거고요. 자, 데라밴드를 이제 발 한쪽에만 걸어서 오른 다리 먼저 들어 올리실게요. 서클 하시기 전에 햄스트링 먼저 스트레치. N 그대로 쭉 피시고. 2 w N 쭉 N 3 h r N 요거 8 개씩. N 4 o N 몸통 흔들리지 않게 밑에 다리 쭉 뻗어 주세요. 밑에 다리 지그시 누르면서도 길게. 두번만 더요 and 7 and 길게 에 a n 그렇죠 자 반대다리로 바꾸실게요 밑에 다리 길게 몸통 흔들리지 않아요 골반 유지하시면서 굽였다 피시는거 and two, and 쭉 and 3 a n 발바닥 천장 보여지게 4 a n 쭉 and 5 a n 쭉, and, six, and, 쭉, and, seven, and, two, last, eight, and, 그렇죠. 두 다리 걸어서 그 상태로 업앤 다운, 복근 운동 그대로 다운, and, up. 몸통과 허리 그대로 유지하세요. 뉴트럴 유지 최대한, 둘, 아랫배 싹 잡아서, and, two and, four, 앤, 요거 10번 해보실게요 and 5 a n 무조건 내려가는게 좋은건 아니에요 복부 컨트롤 유지되는 만큼만 내려가세요 허리 뜨지 않게 그렇죠 2 and 8 and 2 두번만 더 and 9 a n 호흡하시면서 a n 후 a n 그렇죠 자, 45도 선상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상체 스몰 컬업 상태로 하실게요. 무릎 그대로 구부리시고 그대로 밖으로 밀어 주세요. 후. 엠. 요것도 10개. 엠. 투. 아래배 볼록하지 않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엠. 포. 엠 밀면서 복부 더싹 집어넣으세요. 파이브. 앤. 6. 엠. 7. 앤. 두, 앤, 에잇, 앤, 두, 앤, 나인, 마지막, 앤, 그렇죠. 자, 방금 하신 거를 이제 머리 대고 누워있었다가 상체가 스몰 컬업 하시면서 하는 걸로 반복하실 거예요. 자, 한숨 한번, 후, 똑같이 테이블 포지션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렇죠. 그 상태로 머리랑 같이 상체 스몰 컬업, 다리 밀어주세요. N 이렇게 1 0개 내려갔다가 M 두 N 손목 많이 꺾이지 않게 N 쓰리 N 시선은 최대한 멀리 봐주실게요 f o 아래 배 납작하게 N Five N 두 N Six N N s e v e 앤, n 앤, n 앤, 그렇죠. 그대로 호흡 좀만 홀드, 그렇죠. 옳지. 잘하셨어요. 자, 오른 다리만 걸어서 위로 천장 보게 해주시고요. 두 손으로 잡아서 한 손으로 잡아셔도 돼요. 두 손으로 잡아서 그대로 서클 안에서 바깥쪽으로 여덟 번씩 호흡하시면서 자 골반 힙 뜨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해주시고요. n 여섯, n 일곱, n 여덟 바깥쪽으로 n 원, n 두. 에 밑에 다리 놀지 않아요. 계속 바닥을 지그시 누르고 발등 밑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Six and seven and eight. 그렇죠. 자 반대 다리로 바꾸셔서 오른 다리 밑으로 쭉 뻗어주세요. 안으로 왼 다리 Circle small and 크지 않아도 돼요.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N six, N seven, N 반대쪽으로 서클 안에서 바깥쪽으로 N 하나, N 두, N three, N four, N f i N s N s 가슴 부드럽게 e i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대로 다리 에 내려놓으시고 브릿지 하실 거예요. 한숨 한 번, 후, 하시고요. 골반 앞에 따라밴드를 벨트처럼 놔주세요. 그렇죠. 그 상태로 두 무릎은 세워서 브릿지 동작 준비하실 거고요. 따라밴드를좀 탕탕하게 판듯하게 해서 손으로 지그시 양 옆에 바닥을 눌러주실게요. 자, 테라밴드 저항 느끼시면서 꼬리뼈부터 하나하나씩 올라가세요. 심플 브릿지네번앤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올 때 테라밴드 저항력 느끼시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자, 앤 투, 후, 올라갈 때는 저항력이 느껴지시는 게 쉬워요. 근데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오시면 안 돼요. 저항하시면서, 그렇죠, 쭉두번 더, 앤 쓰리, 쭉,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와 햄스트링에 집중해주세요 주, 라스트, 앤, 포, 후, 쭉, 귀엽게 멀리 앤, 내쉬면서 가슴부터 내려오되 골반에 저항 느끼시고 자, 이번에는 브릿징 올라간 상태에서 펄스 10번 해보실게요 요거 두번 반복할 거예요 내쉬면서 브릿지, 후, 좋고요 그 상태 그대로 위로 펄스 (M1) (M2) (M3) 햄스트링, t r i n g (4) (5) (M6) (M7) 호흡하시면서 (8) (M9) (M10) 그렇죠 가슴부터 천천히 자 지그시 트라이스 팔뚝 뒤에도 자, 자극이 오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똑같아요. 내쉬면서 손으로 지그시 테라밴드 눌러주세요. 그렇죠. 후 펄스 열번 호흡과 함께 할게요. 인후앤투앤 쓰리 앤포앤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귀엽게 멀리 에잇 호흡하시고 나인 앤 그대로 가슴부터 천천히 후자 이게 익숙해지셨으면 자 싱글 레그로 브릿지도 해보실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하셔도 되세요 오른 다리 들어서 똑같아요 브릿징 N p u l 올라가시고 N 위로 발끝 천장 two N three N four N f and 8 and 9 n 10 그대로 가슴부터 발끝 길게 골반 유지하시면서 내려오시고요. 똑같아요. 반대 다리 왼 다리 쭉 a n 그대로 브릿지 and 라밴드 지그시 눌러주세요. 후 위로 up and up and 3 and 4 a n 5 n 6 n 7 M 8 N 9 N 10 N 같가슴부터 천천히 그렇죠. 끝까지 내려오시고요. 자, 이제는 옆으로 누워서 하시는 동작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테라밴드를 발 밑에 끼워 놓으시고요. 윗손에 팔, 레, 손 테라밴드 잡으시고 밑에 손 엘보 플랭크로 사이드 라인 N 그렇죠. N 쭉 N 2, and, 3, and, 덟번 할게요, and, 4, n 옆면 길어지시게 자극 느끼실게요, and, 2, and, 6, and, 2 more, and, seven, 여덟 번째에는요 팔만 할 거예요, 스 t 그대로 팔만, 밴드 엘보, and, r e n 그렇죠, and, 2, 좋아요, 3, 리 N 턱 살짝 내리시고, 4 정수리 길게, 5 i v e a 영차, Seven 을치, Two and Seven, t w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세요. 전신 운동이 되시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반대쪽으로 따라밴드를 발에다 거시고 그대로 옆으로 사이드 라인으로 자세 잡으실 거예요. 자, 이래서, 사이드 밴드가 때라 밴드를 힘드신 분들은 그냥 때라 밴드 없이 하셔도 충분히 운동이 많이 되세요. 골반 몸통 흔들리지 않게 팔꿈치 지지 하시고. Up and down and two and 옆면 길게 흔들리세요. Three and two and four and two and five and seven two 다시 7, 2, and 8, 그대로 10번 팔꿈치 밴드 리 e 업, c h i n g up, 2, up, 3, up, 4, 업, p 5, 업, p 6, 업 p 7, u 8, u 9, u 마지막 10, 쭉 그대로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옳지 자 정면보시고 앞바다리 하셔서 엉덩이 밑에 따라 밴드를 걸고 앉으세요 자 그리고 따라 밴드를 x 자로 감아서 반대쪽에 손을 잡고 있으시면 돼요 팔꿈치 구부린 상태인데 팔꿈치 자기 갈비뼈 옆에다 두시고 두 손을 외회전 시키실게요 2 그렇죠 여덟 번 하실 거예요3 2 And four, 손바닥에 접시 올려놨다 생각하시고 흔들거리지 않게, 둘, and 그렇죠, 그대로 어깨 편안하게, seven, 마지막, eight, 그 상태로 옆으로 팔 리칭 out, and 그렇죠, 이것도 여덟 번, two, 어깨 말리지 않아요, three, 둘, 옆으로 길게, 너무 팔이 몸통보다 뒤로 가시면 안 돼요, 둘, and six, and, 둘, 앤, 세븐, 둘, g 에잇, 그렇죠. 자, 그 상태로 엉덩이 있는 거 빼주시고요. 두 손으로 테라밴드를 적당한 텐션감 있게 잡아주세요. 그대로 뒤로 두팔서클 넘어가실게요. 앤, 호흡하시면서 같이 똑같이 돌아오시고 앤, 두, 쭉 넘어갔다가 and 뒤에서 앞으로 부드럽게 넘어오세요. and 3 넘어가고 a n 쭉 돌아오시고 마지막 and 4 and 2 and up n 앞으로 그렇죠. 두손 만세한 상태에서 상체 사이드 스트레치 a n 왔다 갔다 네번 하실게요. Two 앤, 한 번씩만 더, 앤, 쓰리, 후, 갈비뼈 사이사이 열어주시고, 앤, 포, 그렇죠, 앤, 옳죠. 그대로 때라맨도 놔주시고요. 넥서클, 목서클 할게요. 그대로 사이드로 지그시 스트레칭 호흡, 반대쪽, 앤, 두, 후, 쭉, 옆면 길게 늘려주시고, 그렇죠. 두손 크로스함 하시고요. 고개 부드럽게 서클 그대로 들이마시고 앤 내쉬면서 서클앤한번더앤 그렇죠. 반대에 앤쭉 코끝으로 부드러운 원을 그려주세요. 앤후 들이마시고 앤 내쉬고 그렇죠. 정면 보시고 한숨 흐, 네, 잘하셨어요.